아 s s a l a m u alaikum 반갑습니다 Assalamualaikum. <웃음> 오늘은 한국인이신데 이제 이슬람으로 개종하신 한국분을 모셨습니다 개종한 이유 어 이슬람을 개종해서 이제 뭔가 힘든 점은 없었는지 어떤 것을 또 얻고 배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슬람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개종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이 있거든요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수 있나요? 네. 어 저는 김은수이고요. 아랍어 이름은 카람이라고 합니다. 카람은 이제 관대함이라는 뜻이고요. 음.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왔고 어 그리고 이제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제 뜻을 품고서 이제 이슬람 유학을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메디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음. 학생입니다. 늦깎이 학생이라고 <웃음> 학생입니다. 네. 어, 메디나도 굉장히 의미가 어. 있는 그런 도시죠. 그렇죠. 그건. 메디나는 3대 성지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예요. 음. 메카, 메디나 그리고 예루살렘이 3대 성지인데 음. 거기서 있는 이슬람 대학교에서 이제 한국인 무슬림으로서 계속 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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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하기 전에는 제가 정말 어, 괜찮은 녀석이다 <웃음> 이렇게 자만, 자만 아닌 자만을 하고 있었는데 오그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이렇게 예절이라든지 아니면 친절함이 저를 되게 감동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사람들이 착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이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면 이슬람을 공부를 해보자 라고 했었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고 나서 이슬람을 공부했었고요. 그래서 이슬람이 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 이전에 그게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는 걸 몰랐거든요. 이슬람도 그러면은 여러 다양한 신을 믿는 종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종교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믿고 있던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과 이제 동일한 개념의 하나님이었고 그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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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네. 나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이제 반대를 많이 하셨죠. 왜냐면은 이슬람에 대한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오해들이 워낙 많이 네. 퍼져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도 거기 영향을 받아서 아 그냥 다른 종교 믿어라. 왜 하필 이슬람이냐. 아, 똑같네요. 네. <웃음> 그렇게 해서 지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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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자신이 선택한 종교에 대해서 당당하고 음, 음. 그리고 자신감이 있으면은 주위 사람들의 그런 시선에 어. 대해서는 크게 그 개의치는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약간 신께서 주신 이렇게 시련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떤 일정에? 그렇죠. 실현이라면 뭐 실현이 있다면 그건 <웃음> 이제 시, 하나님의 <웃음>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기업에 기업재 축축하기 위해서 이제 음. 지원을 할 때도 제가 무슬림임을 밝혔거든요. 아, 입사 지원서에 네, 저는 아. 이게 무슬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음. 좋은 곳에 입사를 했고 SK에 입사를 해서. 아. 예, 네, 대 입사를 해서 열심히 이제 일을 어... 했고 이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제가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막 차별을 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어... 특히 이제 뭐 어... 예배 시간이 되고 그러면 저는 이제 통빈 회의실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음... 다른 이제 동료들 이제 담배 한대 피로 갈 시간에, 예, 네, 저는 그때 가서 이제 예, 예배를 드리고 생각했던 그래요. 거랑은 좀 다르네요. 네. 저는 되게 많이 핍박을 받고 <웃음> 그런 줄 알았는데 <웃음> 이제 그 개종을 하는 그 의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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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입교를 음.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혔고요 그래서 이맘님께서 아, 그러면 은 신앙선언을 신앙고백을 해라 네. 샤하다를 하면 네가 그때부터 무슬림이다 라고 말씀해 음. 주셨고 이제 아랍어로라 뭐, 음. 일라하 일랄라 모하마드 러슬룰라 음. 이렇게 말을 이제 하라 그러셨고 그 뜻은 하나님 위에는 경계받을 존재가 없고 모하마드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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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뻤습니다. 아, 네. 그러면 신앙 고백을 하면은 그 전에 지었던 죄가 씻겨지고 네. 그리고 천국으로 갈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그렇죠. 그런 네, 네 그렇죠. 기슬람으로 입국를 하게 되면 그 이전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렇죠.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고요. 음. 그리고 이 샤다 신앙 고백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라고 그얘기 아, 하거든요. 천국에는 열쇠. 이제 문이 있고 거기 이제 열쇠를 딱 집어 넣으면은 음. 딱 천국의 문이 열리는. 아. 네, 그래서 열쇠를 집어 챙겼네요. 그렇죠. 그 열쇠를 안 놓치도록 이제 계속 아. 이제 무슬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남은 거죠. 아. 음. 개종을 좀 15년 전에 하신다고 하 네, 2003년도에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개종 후에 네. 생긴 변화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원 같은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은 굉장히 이런 하느님에 대한 감사함이 들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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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져 있으니까 음. 그 올바른 길로 따라가면 은 그게 진정으로 충실한 삶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은 마치 어떤 한 방에 들어갔는데 깜깜한 방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칠흑 같은 어둠만 있다가 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에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막 방황을 하다가 갑자기 형광등불이 탁 켜지면서 앞에 있었던 모든 음. 것들이 다 보이는 음. 거예요. 아 그래서 일로 가면은 장애물이 없고 일로 일 이렇게 가면은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겠구나라는 음. 생각 그런 느낌 내 생에 대해서 알수없었는 느낌이 들었다면은 음. 이슬람을 믿고 나서는 이제 명확한 방향성이 생긴 음. 거죠. 올바른 길로 가, 가고 있다는 걸 확신이 그렇죠. 생기는 네.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에 대한 자신감이 확 음. 생기면서. 어, 어떻게 하면 그게 진정한 삶인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삶을 살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음.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네, 그전에는 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 라는 그런 고민 그런 고민에 대한 이제 종집을 찍은 거죠 그래서 음. 마음이 이제 평안을 찾고 그게 이제 진정한 행복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음. 이거를 하고 나서 기존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음. 충실한 충만함 삶에 아. 대한 행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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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이제 음. 경험을 겪었지만 다들 아, 입교하기를 잘했다 음. 그때 내가 입교를 한게내 삶에 있어서 진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였다라고 뭐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입교하셔도 안 죽습니다 오히려 <웃음> 더 어, 행복한 삶을 이제 살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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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